리얼돌이나 섹스로못하고 그런 관계를 맺어가는 것은 좀 병적인 일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 남편이 뭐 스와핑하는 모임에 가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든지 뭐 동성애든 이성애든 상관없이 그거는 그런 결혼에 준하는 복지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 이별하면서 그 이별의 과정 안에서 나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랑만큼 내가 나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은 없는 것 같아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이고 꿈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가에 대한 것이에요 리얼돌도 섹스토이죠 그러니까 뭐 바이브레이터나 뭐 딜도나 혹은 뭐 남자들의 그런 어떤 섹스 장난감이나 마찬가지로 리얼돌도 그냥 섹스토이 중에 하나예요. 즐겁게, 재밌게 가지고 노는 장난감인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리얼돌은 거의 사람 크기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무겁고 관리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걱정하는 부분은 아마 이런 거겠죠. 리얼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리얼돌이 거의 여자같이 생겼잖아요 여자같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왜 반항도 하지 않고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없는 상대하고의 섹스를 자꾸 경험하는 것이 그 인형과의 놀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여자도 그렇게 생각할까 봐 그니까 러 사람들은 생각이 자꾸 바뀌게 되고 또 익숙해지게 돼요 그래서 그왜 강간이라든지 혹은 왜 여자의 어떤 성적인 욕구라든지. 쾌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장난, 쾌감, 재미만을 위해서 섹스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건 그건 좀 좋은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섹스라는 건 여자도 남자도 능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서로 행복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특히 성매매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 정말 재밌어요. 우리나라는 성매매를 특별법으로 제정해 갖고 성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나란데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할수 있는 통로가 너무 많아요. 유사성행위도. 그래서 뭐 안마방도 갈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그거 말고도 너무 많죠. 뭐 키스방도 있고, 대딸방도 있고, 귀파주는 방도 있고 이런 방들을 위해서 성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리얼도도 그런 차원에서 사실 걱정이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저는 그 우리나라에서 여성을 무시하고 만만하게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는 남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거의 돈을 주고 여자의 성을 사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돈을 주고 사면 그걸 존중하기 어렵죠. 8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12만 원짜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그 돈만 주면 얼마든지 저 여자의 사적 영역을 내 마음대로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 요즘은 뭐 그런 성매매가 여자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남자들도 당하고 있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래서 호스트 바에 가는 여자들이 남자를 존중할 리가 없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 그런 그 호스테스, 그, 이런 그 성매매 업소를 가는 남자들이 여자를 존중할 리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리얼돌도 아마 그런 그 차원에서 범주에서 걱정을 하는 걸 거고 제, 제가 이제 거기에 추가해서 걱정하는 건 뭐냐면 리얼돌은 섹스토이란 말이에요 섹스토이는 돌려 쓰는 얘가 없어요 남의 걸 빌려 쓰지도 않아요 그쵸? 남의 뭐 바이브레이터나 이런 걸 빌려달라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위생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리얼돌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부분이 있던 여자에 대한 존중감, 이런 것들이 그 리얼돌을 상대로 막 이렇게 어떤 인격화를 하다 보면 여자를 무시하게 되는 혹은 간간하는 것 혹은 뭐 여자의 그런 욕구를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무감하게 될까봐 걱정하는 것에도 공감을 하지만 사실 더 문제는 리얼돌 체험감 같은 거죠. 그거는 장난감을 돌려 쓰는 거고. 그건 위생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고 그리고 성병은 왜꼭그지액이나 정액이 내 몸속에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니고 접촉해도 걸리는 성병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 건강적인 면을 보더라도 그거는 나한테 이로운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음, 리얼도를 왜 이렇게 그런 상업적인 의도로 공용하는 그런 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뭐 본인이 갖고 있다는 거야, 뭐, 어떻게 하겠어요? 내 집에 인형을 산다는데 사지 마! 그럴 순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인형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는 좀 걱정이 되죠. 소파에 앉혀놓을 건가? 옷을 입혀갖고 침대에 늘니어놓을 건가? 뭐, 그런 생각. 혹은 왜 리얼돌이 질렸을 때, 리얼돌이 망가졌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가? 뭐, 얼마 전에 왜 리얼돌이 반이 뚝 잘려갖고 강에 둥둥둥둥 떠서 토막, 뭐, 그러니까 시체냐? 막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지만, 너무 사람하고 비슷하니까 뭐 리얼돌 회사에서 수거를 해간다든지 뭐 이런 뭐 잔잔한 좀 세칙이 있다면 법이 아니라 뭐 괜찮지 않을까요? 오히려 저는 그거보다는 섹스로봇이 더 걱정인데요, 앞으로 인간과의 소통을 방해하는 데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고 인간이 인간성을 잃게 하는 그런 사회가 오는데 섹스로봇은 AI가 탑, 탑재된 섹스 로봇은 분명히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섹스 로봇이 없지만 외국은 이미 섹스 로봇이 통용화되고 있고 뭐 중국하고 미국 독일 일본 다 만들고 있어요. 일본은 섹스 로봇은 없어요. 근데 그 섹스 로봇들이 AI가 탑재되면서 말도 하죠. 그리고 반응도 하죠. 그리고 뭐 따뜻한 뭐 이렇게 삽입을 했을 때 따뜻한 물도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왜 섹스와 치환되는 점들이 많아지고 또왜 사람이 할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걔네들이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간과 소통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리얼돌이나 섹스로봇하고 그런 관계를 맺어가는 거는 좀 병적인 일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여러분들이 AI 실이나뭐질이나그 뭐 애들하고 한번 놀아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걔들한테 말을 걸면, 걔네들이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끌고 갈 때가 많아요. 제가 한번 그, 이, 시리한테 말을 붙여본 적이 있어요. 시리야, 너 지금 뭐 하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시리가 자기는 테니스를 하고 있대요, 지금. 지가 무슨 테니스를 해요, 그 AI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테니스에서 동점은 러브라고 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훈련이 자꾸 되면 얘는 얼마든지 성적인 얘기를 더할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허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많이 계실 텐데 허에 보면 그 인공지능 시스템이 자꾸 학습하면서 정말 연애의 달인이 돼가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음, 모르죠. 우리 미래가 그렇게 갈지도. 독일 변호사가 쓴 책은 인간의 공감, 인간의 인간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얘기였죠 그한 남자가 이혼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혼을 당했으니까 상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다 겁이 나니까 여자를 만나기 싫어졌어요 무서워졌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외롭게 그냥 지냈는데 그렇게 외롭게 지내다가 어떻게 리얼돌 광고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막 하다가 리얼돌을 샀어요. 리얼돌을 사서 이제 앞에다 앉혀놓고 옷을 입혀놓고 그리고 이제 멍하니 앉아 있었겠죠. 처음에. 어떻게 인형놀이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자들은 뭐 인형놀이 잘하지만 남자들은 인형놀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어쨌든 그큰 인형을 앉혀놓고 그랬는데 이제 익숙해지면서 뭐 회사 갔다 와서 뭐잘 있었어 나는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얘기를 그냥 하게 되면서 그 리얼돌이 이제 친구처럼 연인처럼 된 거죠. 그래서 리얼돌하고 자게 되고 리얼돌하고 섹스를 하게 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집에 와 보니까 리얼돌이 완전히 유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막뭐 립스틱으로 막 여기저기다 막 낙서를 해놓고 막그 어떤 부위에 막 이상한 거를 집어넣어 놓고 막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죠. 너무 처참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엉망진창이 된, 그러니까 뭐그막 낙서하고 막 유린된 그 리얼도를 보고 어떻게 했겠어요? 보통의 경우는 그냥 씻겨갖고 그냥 앉혀놓고 또 다시 뭐 이렇게 머리도 빗겨주고 그것도 다시 사용했을 것 같잖아요. 만약 인형이라면. 빨아서. 근데 이 사람은 리얼돌을 깨끗하게 목욕시키고 그리고 잠옷을 입혀서 침대에 누어놓고 자기는 그 침대에 앉아서 그리얼돌의 손을 잡고 하룻밤을 샜대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죠. 자기 어떤 파트너, 자기 아내가 유린 된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그 용의자일 거라고 생각되는 남자. 그 이웃집에 매일 왜 정, 정원 같은 거 갖고고 이러면서 자기가 리얼돌이랑 얘기하고 이러는 걸 굉장히 혐오스럽게 봤던. 그리고 심지어는 왜 지나갈 때 이렇게 욕을 던지기도 했던 그 남자를 찾아가서 막 야구방망이로 폭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잡혔고 그 사람을 변호하게 된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저도 그 얘기를 읽으면서 굉장히 생각이 많아졌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거 그냥 인형이고. 인형이고 그냥 인형놀이하는 것처럼 그 잠시 잠시의 사람에 대한 어떤 인격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정말 중요한 존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되면 사람과의 소통은 점점 없어지고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변할지 어디로 쏠릴지는 정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람하고 소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죠 대체제를 마련하기보다는 질문이 너무 웃겨 합의하에 자행되는 이라는 게 웃기는데 합의하고 자행은 좀 다른 얘기 아니야 자행은 왠지 좀 강제적인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부부 스와핑 상담 많아요 어, 뭐, 네, 우리 남편이 뭐 스와핑하는 모임에 가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든지 뭐 갔다 왔는데 뭐 아내가 거기서 만난 남자랑 뭐 결혼하겠다고 저하고 한테 이혼을 요구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또 그는 뭐, 뭐 사건 기사 중에도 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폴리아모리하고 스와핑은 달라요. 폴리아모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는 몇 사람을. 근데 스와핑은 그냥 파트너를 바꾸는 거예요. 파트너 교환. 근데 사람은. 몸이 가면 마음이 가요 마음이 가면 몸이 가듯이 그러면 특히 또 여자들은 그외 친밀감 섹스를 통한 친밀감에 훨씬 더그 가치를 더 두는 것 같아요 물론 요즘 여자들도 즐거움, 쾌감, 뭐 만족감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감각의 만족감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랑 섹스를 할때 오르가즘 더 많이 느끼고 훨씬 더 만족감이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스와핑은 정말 왜그 감각만으로 섹스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담들이 올때 스와핑 이제 뭐 너무 지루해지고 섹스가 너무 지루해지고 어, 결혼한 지 오래됐으니까 뭐 이래서 스와핑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면 전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감정이 몸이 가면서 감정이 그쪽으로 갈수 있고 결국은 위태롭게 돼요, 관계가. 그래서 제가 외국 학회에 나가도 거기에서 스와핑, 거기는 자기네들은 스윙잉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혹은 파트너 체인지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뭐, 뭐, 뭐, 법, 법칙들이 많더라고요. 뭐, 질투하지 말아야 되며, 상대가 질투심을 느끼면 그 관계를 끊어야 되며, 그리고 상대한테 말하지 않고는 그관계 가면 안 되며, 뭐, 이런 뭐몇 가지 굉장히 많은 그런 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이 여자들이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대요. 그니까 시작은 남자가 먼저 하자고 그래서 가지만 여자들이 거기에서 만난 사람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성에 굉장히 이중적이고 왠지 그 사랑하면 섹스해야 된다는게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많은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합리화시키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저 남자랑 감각으로 한다라는 건 내가 굉장히 좀 같이 절하가 되는 것 같으니까 그래도 저 사람을 좋아하게 됐어라든지 뭐 이런 건지는 모르지만 저는 스와핑의 끝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얘기를 듣기로도 스와핑 자리에 데려오는 사람이 정말 자기 파트너라는 얘기는 잘못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그뭐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여자랑 같이 간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자기 파트너 아닌 여자랑 같이 부부가 가는 경우는 별로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뭐제 유튜브 보면 댓글에 자기는 뭐 부부스와핑 계속 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고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뭐 아무 문제가 없다면 괜찮겠죠. 근데 저는 반대예요. 그리고 그렇게 왜그 여러 사람과 그런 섹스를 한다는 것이 성병 위험도 너무 많고 여러 가지 좀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냥 제 생각인 거죠. 그 저는 당연히 동의하죠. 왜냐하면 사람의 성을, 사람의 사랑, 누가 누구를 사랑하는 거를 어떻게 다른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하겠어요. 이성애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성애자가 동성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 성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여기 계시는 이성애자들한테 제가 물어보면 동성하고 섹스할 수 있겠어요? 어우,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왜... 그 못하는 행위는 못하는 거죠 그 마찬가지로 이성애가 동성하고 섹스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다면 동성애자들도 동성이 아닌 이성에게 이성과 사랑하고 섹스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동성애와 이성애는 완전히 구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동성애와 이성애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그레이드가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동성애지만, 동성애 쪽에 가깝지만 이성을 사랑할 수도 있는 사람도 있고, 아마 이런 것도 양성애 쪽에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뭐, 완전한 이성애와 완전한 동성애 말고 그 사이에 너무 많은 간극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그 이유는 아마 동성애가 죄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사람이 동성 어떤 뭐 신의 섭리, 어, 그 생식하고 번성하라고 라 하는 신의 섭리를 어겼기 때문에 동성애는 범죄다라고 말을 하는 거겠지만 그리고 그런 어떤 양식을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범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지만 사실 동성애는 선택했다기보다는 그렇게 그냥 태어난 거라고 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그 엄마의 뱃속에서 이미 어떤 일이 일어나서 얘는 동성애자가 된 거다 양성애자가 된 거다라고 요즘은 해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너는 동성애니까 너는 이성애니까 이렇게 왜다 커밍아웃해야 된다는 것도 폭력적이고 뭐 이성애는 결혼해서 살아도 되지만 동성애는 결혼해서 살면 안돼 라고 얘기한다는 것도 좀 폭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점에서 왜 동성애자들이 꼭 결혼해야 될 이유가 있어? 사실은 결혼이라는 건그 안에서 둘과의 관계를 보호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아기를 낳는 게 사실은 목적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동성애자들은 아기를 낳을 수 없지만 물론 아기 입양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런 뭐 아기를 입양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같이 살려고 한다면 그냥 뭐 결혼 안 하고 살아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둘이 파트너로서 그런 어떤 복지는 지원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성애자하고 똑같이 세금 똑같이 받잖아 그거 안 하려면 동성애자들은 세금 내지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성애자들이 누리는 어떤 그 사회나 정부에서 주는 그 결혼 안에서의 그런 어떤 복지는 동성애든 이성애든 상관없이 그들이 같이 살기를 원해서 우리가 파트너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그런 결혼에 준하는 복지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거를 막 결혼하면 안돼 라고 막 결사 반대하는 게 너무 폭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동성애에 대한 것을 이성애자들한테 인정하냐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오만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우리들이 동성애자들한테 이성애자라는 걸 인정해 주세요 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이성애자가 숫자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동성애자들을 인정하고 동성애자들이 인정받아야만 그들의 사랑을 인정할 수 있다면 이렇게 폭력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저는 신이 동성애자들을 벌할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죠. 신의 뜻이잖아.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이 저건 잘못이야 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죽고 나서 신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 신이 결정하시겠죠. 지옥으로 보내든 천국으로 보내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신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어떤 신도 사랑의 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 아버지도 자식이 진흙탕 속에서 살아왔더라도 진짜 몸을 팔면서 살아왔더라도 아버지한테 갔을 때 너는 몸팔하고 살았으니까 더러워. 내 자식이 아니야. 넌 저기 가서 살아. 여기 다시 오지도 마. 물론 그런 아버지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아버지는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힘들었니 그러고 안아줄 거예요. 저는 신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는 신이 그 정도의 포용력도 없다면 신이라고 믿어야 되나? 우리가 의존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르겠어요 신의 뜻을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프란체스코 교황이 얘기하셨어요 동성애는 범죄가 아니라고 저는 그런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신이 결정할 때 범죄라고 생각한다 해도 인간들이 그거를 신을 대리해서 처벌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거야말로 오만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신의 영역이고 그냥 이 인간 세상에서 우리 같이 살 때는 다친 사람, 뭐 불구인 사람,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사람 혹은 뭐그 좋아하는 사람의 성이 다른 사람 이렇게 뭔가 왜 다른 사람이라도 포용하고 돌보고 조금이라도 좀더 행복한 쪽으로 그 사람이 살수 있도록 우리가 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를 왜 자꾸 나누고 차별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저는 이렇게 폭력하는 사회보다는 감싸고 같이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도. 그러니까 그거는 제 생각이에요.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네. 근데 뭐그 얘기는 음, 얼마 전에 변일수 하사 얘기도 있었어요. 그렇죠? 아직도 군대라든지 이제 남성 조직에서는 동성애 때문에 그 차별받고 너무 힘들고 심지어 죽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살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뭐 미국 같은 데서는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 한 것만으로 총 총기 난사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다행이에요. 그거는 그렇죠. 우리나라에 총을 가, 가지고 다닐 수 없다라는 건. 그런데 그 제가 이제 군인 성교육에서 만난 동성애자였는데 군대 성교육을 하면서 성상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순진하게 고무신 거꾸로 시는 상담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인솔당에서 오잖아요 성상담을 하려면 그러려면 고무신 거꾸로 시는거 가지고는 안 와요 그게 아니라 왜 성정체성 지향성 때문에 이 관심사병이 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갖고, 그, 이제, 동성애 상담을 많이 했는데, 어떤 부대는 그 부대장이 참, 그, 잘, 보호해서, 그래서, 커밍아웃 할 필요도 없이, 아우팅 될 필요도 없이, 그냥, 군대 생활을 조용히 잘하고 나가는 동성애자들도 꽤 많이 봤어요. 그런데, 한 부대에서는, 이제, 이 친구가 자기가 그 동성애자인데, 아마 이 친구는 이렇게 막, 운동하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웠던 친구인가 봐요 조용하고 막 이런 친구인데 그게 뭐꼭 동성애의 어떤 특질이라고 보이진 않지만 뭐 그런 친구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자기가 동성애자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이렇게 좀 여성적이고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대대장한테 써서 보낸 거예요 자기가 동성애자다 그래서 그런 이 군대에서의 이 남자들과 생활 하는 게 너무 어렵고 그 남자들하고 같이 있는 게 너무 어렵고 어그 그래서 그 의병 제대 같은 것을 좀 했으면 한다라고 보냈는데 그분이 무슨 동성애라고 어 그런 의병 제대를 하냐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통합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면서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관심사병이 있으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대장이니까 중대장한테 얘기하고 중대장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뭐제 이상한 놈이야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그렇다고 하니 좀 관심 있게 봐라 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그게 중대장한테 소대장한테 부대장한테 가면서 아웃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대에서 얘가 호모 새끼가 돼버린 거죠 그래갖고 막 뭐라고 할까 차별? 그 폭력을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막 뭐 호모 호모 새끼가 먹는 식판으로 밥 같이 먹고 싶지 않다 막 이러고 뭐 놀리기도 하고 뭐 해보 뭐 어떻게 해보라고 하기도 하고 그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저한테 온 거예요. 이제 같이 얘기하면서 뭐 어차피 아웃팅이 됐고 그리고 이제 뭐일년 조금 넘었고 그리고 그 그래도 다른 뭐 거기에 그 사람에 대해서 호의를 가진 사람도 있고 하니까 좀 버텨보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힘이 돼 주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잘 지냈는데 어느 날그 친구가 휴가를 나왔는데 그 휴가가 그 친구한테 너무 어려웠어요 그 휴가 동안에 애인하고 헤어졌어요 사회에 있던 근데 이제 그 친구도 동성애자인데 음 그때만 해도 그친구 종손이었대요 그래갖고 부모님한테 이제 결혼해야 된다는 압력 예, 아, 자식을 봐야 된다는 압력을 막 받았는데 많은 동성애자들이 사실 결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이성애자랑. 그리고 이제 정서적인 그런 거는 다른 사람하고 나누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람은 어, 나는 두 마음으로 살고 싶진 않다. 그러니까 그냥 나는 이번 생은 망했다. 이번 생은 그냥 사회에서 원하는 생으로 살다가 가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별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군대는 군대대로 힘들고 애인한테도 실연을 당했고 너무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막 격려하고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제가 강의하느라고 핸드폰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강의 끝나고 나니까 이제 전화가 이렇게 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전화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 그래서 저는 복귀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 주인가 군대에서 그 친구가 자살했다고 그 복귀하지 않고 떨어져 죽었다. 때요 자살했다고. 너무 충격이었죠. 그래갖고 음, 성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미안하고 도와주지 못해서. 음. 내가 그 전화 받았으면 좀 뭐가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 군인 성교육을 하거나 대학 성교육을 하거나 그렇게 왜 뭔가 얘기할 기회가 있을 때그 얘기를 꼭 해요. 너무 미안하고 어그 동성애자든 아니든 우리나라는 인종차별도 너무 심하고 성별차별도 너무 심하고 성 정체성에 대한 차별도 너무 심하고 그리고 그 나이에 대한 차별도 너무 심하고 그 다르다는 걸참 용납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세상이 똑같은 사람들만 있으면 얼마나 지루하겠냐고. 다 다른 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재밌고 생동생동하고 생기가 넘치고 사랑할 수 있지 나하고 너무 똑같고 상상할 바가 없고 새로운 바가 없으면 우리는 사랑도 안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랑 다르다는 것 때문에 누군가를 자꾸 차별하거나 왕따시키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사람의 약점이면 좀더그 약점을 치기보다는 약점을 감싸주고 장점을 좀 보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미숙한 건 청춘이라서가 아니고 모든 세대가 다 미숙해요. 그래서 왜 우리 부모도 뭐 요즘 그런 얘기 유행이잖아요. 부모도 처음이었으면 부모노릇도 처음이었어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 겪기도 하고 겪 지못할 수도 있겠지만 뭐 사랑과 섹스는 대부분 경험을 할 거예요. 그렇죠? 뭐 어느 어느 나이가 되든. 그런데 그런 어떤 사랑하고 섹스를 하는 그런 경험 중에서 음, 원치 않는 섹스는 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원치 않는 임신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섹스를 할 때도 내가 이게 정말 원하는 건지 생각하고 했으면 좋겠고, 원하는 거, 원하는 마음으로 하면 훨씬 더둘다 주도적으로 정말 서로의 만족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거절했을 때걸좀잘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원치 않는 임신을 위해서도 어, 피임 방법도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보통 이제 노콘 노섹 그래 갖고 피임 얘기할 때 콘돔 얘기만 하는데 사실 피임 방법은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 IUD 같이 그 여자의 자궁 속에다가 집어넣는 거, 그리고 뭐 임플라논 이 피부 속에다 넣는 거, 그리고 약 먹는 거, 또 패치 붙이는 거뭐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그, 나, 내가, 나의 생활에 유리한 그런 것들을 사용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기를 낳을 생각이 아니면 당연히 피임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성병이 너무 많으니까 성병 예방도 꼭 필요하죠. 그래서 가능하면 그 HPV 백신을 좀 맞는 게 좋고, 어, 좀 어떤 식의 성행동을 하는지 아는 사람과 좀 내가 잘 아는 사람과 섹스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섹스를 할 때는 어좀 배려받는 환경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어떤 사람이든 자기 인생을 고달프게 하고 싶진 않겠지만 잠깐 왜 판단 미스, 판단을 못할 때가 있죠 그리고 왜 섹스라는 게 항상 준비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거의 해프닝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소에 그, 누군가하고의 사랑하게 되고 이 사람과 스킨십을 시작했다면 섹스가 일어날 거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콘돔을 좀사 갖고 있다든지, 뭐 혹은 그 친구랑 계속 얘기하는 것도 좋죠. 우리가 성관계를 하면 피임은 어떤 식으로 할까? 뭐, 우리 어떤 경우에, 어떨, 어느 정도가 되면 성관계를 할까? 뭐, 이런 얘기를 좀더 많이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네. 사실은 이분들만을 위해서 응원을 한다는 거는 참 그렇지만 아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왜 응원을 한다라는 얘기도 참 슬픈 얘기이기도 해요. 그저 그렇죠? 그냥 우리 각자 잘 살아가면 될얘기인데 응원이 필요한 세대라는 게 근데 음 분명히 성적 소수자들은 우리 곁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회에도 4%에서 9%까지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거는 그분들이 타고나기도 했고 그리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 인거죠 뭐 금발머리를 갖든 흑인으로 태어났든 백인으로 태어났든 황인종으로 태어났든 어느 나라에 태어났든 이건 우리가 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가 많고 그런 상황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적 소수자 여러분들에게 우리 사회는 굉장히 많은 책임을 묻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뭐어 뭐 성적 소수자에 대한 교육을 안 한다고 뭐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있는 여러분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잘 행복하게 살아가시면 되는 거고 이성애자들보다 커밍아웃의 압력을 받으실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어요. 우리랑 똑같이 생각하고 있고 당연히 똑같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우리는 행복한 여러분들과 또 같이 즐겁게 웃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안 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데 응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목소리가 커요 항상. 반대하는 사람들은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좌우받지 않고 그냥 조용히 여러분들을 지지하고 여러분들 보고 웃어주는 그 사람들 보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 중요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요 내 옆에 몇 사람만 나를 믿어주고 나를 지켜주면 그러면 우리 행복하게 살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뭔가 인정받아야 된다고 압박받지 말고 우리끼리 같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음, 사랑은 힘들죠. 그 사랑이 처음에는 어, 정말 막 선물 같은 느낌으로 나한테 다가오기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났을 때막 가슴이 뛰고 전기가 짜릿짜릿 오고 막 온종일 그 사람을 생각하고 전화 계속 체크하면서 왜 문자를 안 보내지, 문자를 왜 확인 안 하지 막 이러면서 그런 열정의 시기가 지나면 정말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과 끝까지 가볼래 라는 마음이 생기면 그게 정말 그 성숙한 사랑, 동반자적인 사랑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랑은 열정에서 시작되지만 정말 사랑은 그 사랑을 유지해 나가고 그 사랑을 통해서 너와 내가 행복해지고 좋은 사람이 되는 사랑은 참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하는 게 좋겠다. 사랑을 겁내지 말고 하시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돌이켜보면 사랑할 때 제일 행복했어요. 사랑할 때, 사랑할 때그 내가 제일 반짝반짝했고 상대가 제일 반짝반짝했고 모든 사물이 제일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 나를 이해할 수 있고 심지어 이별하면서 그 이별의 과정 안에서 나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랑만큼 내가 나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을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사랑할 때 느끼는 어떤 그이 뭔가 정말 내팀내팀 내 팀. 내 편이 옆에 있다라는 그런 충만함과 그 만족감은 편안함은 어, 다른 데서는 찾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해 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사랑하는 사람과 보는 꽃 사랑하는 사람과 보는 노을이 가장 아름다워요. 그냥 내가 혼자 여행 가서 프라하의 예쁜 풍경을 볼 수도 있지만 그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그 풍경은 훨씬 더 아름다워요. 그래서 인생을 더 풍요롭게 그리고 왜 내가 나를 더 이해하면서 이타적인 행위를 할수 있는 게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꼭 사랑을 해보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사랑이 오면 도망가지 마세요 이 우리 젊은 세대들도 저처럼 나이가 들면 그런 여러 가지 성찰을 통해서 이미 알게 될 텐데 저는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음. 인생을 산다는 게 세웅지마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세웅지마라는 말을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되고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될수 있다는 라 얘기예요. 살아보니까 좋은 일이 일어났지만 그 좋은 일 뒤에 나쁜 일이 따라오기도 하고 나쁜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더큰 좋은 일로 이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이 정말 많은 여러분들이 고민하시지만, 그 나한테 일어나는 일을 너무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힘들어하고, 너무 거기에 이렇게 침몰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일이 일어나도 얼마든지 그게 더 좋은 일이 될 수가 있고, 또 좋은 일이 일어났더라도 그것이 나쁜 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한 가지 한 가지 일이 일어날 때마다 막 절망하고 이러지 말고, 그 뒤에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더 좋은 일이 있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시면 살아가는 일이 좀더 어 쉽고, 뭐좀 아름답고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응원합니다. 어 인생의 꿈하고 목표는 좀 다르죠. 목표는 음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이고 꿈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가에 대한 것이에요. 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꿈이 뭐냐고 그러면, 어, 뭐, 사회사업가,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꿈이라기보다는 목표였겠지만. 근데 누군가를 돕고 조금의 그 어려운 사람들이 좀더 나은 환경이 되는 그런, 그런데도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저는 제 꿈을 잃은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살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지구상에 오기 전보다 와서 조금이라도 세상이 요만큼이라도 나아졌다면, 제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을 주고, 위로하고, 응원하는 데 목소리를 더낼수 있었다면, 그러면 저는 잘 살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뭐 그렇게 살겠죠. 근데 참 재밌는 건, 모든 사람들의 꿈은 거의 비슷해요 그렇게 그 조금 더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뭔가 기여하고 가고 싶다는 생각 다른 사람에게 좀더 뭔가 더 이렇게 배려하고 가고 싶다는 생각들을 하지 나만 잘 살겠어요, 뭐나 부자 되고 싶어요라는 나만 혼자 잘 살겠다는 꿈을 꾸는 사람들은 없어요 목표가 될 수는 있겠지 하지만 그 목표의 끝에도 항상 뭐 가난한 사람에게 기부를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음 사실 요즘은 니네 꿈이 뭐냐고 라 묻는 경우가 없지만 본인이 나한테 자꾸 물어보고 그리고 그 꿈을 어, 이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더 선한 영향력을 어, 끼치면서 사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우리 같이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꿈은 그런 거죠 때도또 한번 이제 너는 조금 더 인성이 좀 돼야 돼 라는 세간이 평가를 했는지 이제 저를 시험의 길로 이렇게 떨어뜨리더라고요 실제로 지나가는 사람한테 붙잡고 너 한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건축가가 누구니? 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 못할 거예요 똑같은 실패를 계속 반복하면서 결국 일어나거든요 성공을 하는 제가 알고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